그저 합동. 흠, 흥미로운 결과로군요. 이런 걸로 부르지 마. 전, 보고 싶어 할줄 알았죠. 이 녀석! 역시, 우리 에이스다워. 보고 계셨습니까? 그럼! 어째서냐 넌 나에게 너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 녀석! 그럼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겠네 걷지성야! 걷지성야! 엉클 조박성야 꼬맹이! 꼬맹이! 꼬맹이! 꼬맹이! 꼬맹이! 이 지옥을 제가 봐주겠어